저는 네, 저는 내관련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 주행 중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거나 옆차선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올리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 곳 즉, 차체로 가려지거나 거울로도 자동차 주변이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자동차에 이런 사각지대가 여섯 군데나 존재합니다 자동차의 전방과 후방 A필러의 좌우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비춰지지 않는 후 측면 좌우를 포함 모두 6군데입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 중 특히 사이드미러에도 보이질 않는 사각지대는 그 각도가 크고 범위가 넓어 베테랑 운전자들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들은 이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 측방 추돌 경보 장치 등이 달려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사이드미러를 빼내고 와이드 미러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는 장면은 흰색 SUV 차량이 옆차선 뒤쪽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미처 보질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 때문에 길을 피하려던 차가 휘청거리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고 다음은 2차로를 잘 달리고 있을 때 우측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부딪히고 1차로의 차량과도 부딪혀 큰 사고였던 것으로 두 사고가 모두 사이드 미러에 보이질 않는 사각지대가 원인이었던 거야. 한 조사기관에서 택시 200여 대의 와이드 미러를 장착 후에 사고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와이드 미러 부착 전후의 사고가 48.6%가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교체 후에 과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려고 미리 와이드 미러로 교체를 해보았는데 그 차이를 확인해보려고 자동차의 후 측면 벽에 30cm 간격으로 칸을 나누어 놓았고 운전석에서 순정 사이드 미러로 확인했을 때는 7칸이 보이더라고 그런 다음 와이드 미러로 교체 후에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더니 10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순정에 비해 90cm가 확대돼 보였던 거지. 왜? 교체를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럼 와이드 미러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온라인에 몇 가지 제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내가 가지고 온건옵티클렛 제품으로 680R 와이드 미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알아봤는데 앞에 숫자가 공유를 의미하는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많이 휘어져 있다는 거야 순정 사이드 미러가 1200R 이라고 하니까 좀더 휘어져 있으니까 비춰지는 면도 훨씬 넓게 보이는 거지 교체 방법도 간단한데 혹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게 우려될 때는 사이드 미러 커버 테두리에 마스킹을 해주고 리무버 같은 거 것으로 커버와 거울 사이에 끼워 제껴주면 고정됐던 핀이 빠지고 거울 뒷면의 열선과 연결된 커넥터를 뽑아 분리해내고 분리해낸 커넥터 잭을 교차하려는 와이드 미러에 연결해주고 커버 안쪽에 미러를 맞춰 핀이 끼워져 고정되도록 꾹꾹 눌러주면 되는 거야 별거도 아니지? 시청자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이 능숙한 운전자도 운전을 하다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만큼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운전을 하시고요. 오늘 검증해봤던 이런 와이드 미러를 이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